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혹 하셨나요? 응. 음, 구패누패까지는 알겠어 어, 거기까지 는 너무 식상해 선생님 그런 건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에페서부터는 조금 그렇죠? 그럼 에페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네, 요즘에 앱에서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데이팅 앱. 아니면 동네 친구 찾기. 친구야! 했는데 차기야! 여보야!도 될수 있겠지. 짠 <웃음> 그럼 결정패는 뭔가요 네 결정패는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사람 요즘에 그런거 많이 하더라고요 음, 결혼정년기 때 왜냐면 일단은 거긴 뒷조사가 다 끝났잖아 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뒷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주니까 그런걸 통해서 많이 짝을 찾더라고요해서 오늘의 주제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해줄 사람은 바로 어디서 만날까요? 구편유에 에페, 어, 결정표 는 무엇이 될까요? 라고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고르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 구패일까요왜 어, 구패부터 했냐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내가 최근에 사귀었던 사람이니까 음, 그렇다면 뉴펜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뭐뉴펜는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는 뭐 소개팅도 될수 있고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영 모르는데 마음이 갈리는 없지 어, 내가 좀 호감을 느끼는 지금 현재 호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앱에는 이도저도 없어 갖고 심심해서 앱을 돌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결정 패는 그치 결혼 정보 회사에서 어 여기는 와 결혼 정보 회사에서 한 사람 빵빵하네. 쌍남자 어, 준비가 다된 남자 어, 그런 남자이겠다라는 거예요. 어, 추진력도 좋고 어 보자. 국패는요. <웃음> 음, 이 사람은. 글쎄, 여러분들인지, 여러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둘중 하나는, 어, 그, 더 이상의 어떠한 감정을 갖다가 나누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누가? 상대방의 확률이 조금 높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남성적이고 중성적이다라고 하면요, 어, 좀, 카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응. 근데 왜 상대방이 높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이 남아 있겠다, 정이나 추억, 이 사람들 이 사람하고 함께한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다리겠다라고 봐요. 뭐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것도 이제 소중하게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는 여러분한테 돌아올 마음이 있다 없다? 어, 여러분들 더잘 알죠. 어,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어, 뒤돌아봐주지 않겠다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눈독 뜨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음. 이 사람 혹시 저기 막 양다리 해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사람하고 잘 되냐? 잘 되진 않아. 그렇지만 그 사람을 갖다가 어, 기다리고, 이, 그 사람한테 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안될 거예요, 그거. 어. 근데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봐주기는 당장은 어렵다라고 봐요. 이거는요, 조금 더 카드를 뽑아 봐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재해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아직 후폭풍이 안 왔어. 어, 다른 공 드리고 있는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게 공을 갖다가 어떤 일, 특정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놀고,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먹,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날의 상대한테 공을 드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차라리 특정 상대한테 공을 들였다 안 되면은요, 조금 돌아올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이게 막 그, 그 뭐지? 가벼운 만남을 갖다가 추구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 자체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면 더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책임지고 싶지 않고 머리 복잡한 거 싫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조금 더 진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어 다시 한번 뭐이 그때도 인연이 된다면 그때 될똥 말똥인데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싫지 않겠어요? 음. 그때도 될똥말똥해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장담을 해 암튼 그런 거예요 그럼 뉴페는요 근데 여러분 뉴페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 주변에 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 다들 제그 저게 안 맞고 제가 솔직히 눈이 안가요 여러분들이 그 저기 막뭐 뉴페 그니까 주변이지 주변 류페 쪽에는 눈이 안 간다, 바, 바, 어, 안 가지 않겠나. 제 주변에 마땅한 사람도 없고, 딱히 나한테 관심을 둔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음좀 그래요, 좀내그 저기 눈에 안 차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담은 사람이 있겠다 싶어요. 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노크를 하겠는데, 음. 그게 누군데요? 라고 보면은요, 여러분 주변에요. 어, 그래도 여러분보다, 어이구, 이 사람 괜찮은데? 음, 여, 그, 여러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그, 조금 한번 잘 살펴봐. 어 여기는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을 잘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직업적으로는 어뭐 그러니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그렇하지만 게 여러분한테 그이 사람이 다가오는 거는요. 보면은. 어, 어좀 음, 음,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오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그 오래전서부터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한테 표현해내는 거는 굉장히 작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좀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신중하고 좀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좀 좀... 그 행동 하나 하나가 신중하고 어, 신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 좀 답답하고 무거울 수 있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몰랐을 수 있겠다 싶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 있지 않나 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음. 근데 여러분은 별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어 상황적으로. 굉장히 명료하게 보는 관계, 깔끔하게 보는 관계다라는 거 지질하게 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섞지 않고 감음 그런 걸 섞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본다. 근데 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라본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쩌면은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과거에 여러분들을 사랑했지만, 여러분을 한번 포기했던 사람일 수 있겠다. 어, 그전 남친이라고 볼순 없어. 전 남친 이 여기서 나왔잖아.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전 남친이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가능성이 그러나 이건 이볼때흐름상에 다른데 이 사람은 지금 실현당했을 수도 있는데 응 어. 그럼 갔다가 오는 건가 어, 실현당하고 여기 똑같이 떴으니까 실현당하고 오는 건가 응 음, 그럼 내가 아까 리딩한 거고 많이 달라지는데 <웃음> 구편잎에 따로 놓고 봤으니까 암튼 여기는요 그거예요 꼭어 누, 어, 구패라고 단정질 수도 없어요. 오래전서부터 여러분을 마음에 났던 사람이고, 여러분이, 어, 너무 이 사람한테 차갑게 되게됐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다가 혼자서 그냥 포기했다라고 봐요. 포기했던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어, 어, 저기, 뭐야,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하러 올까요? 라고 본다면, yes. 어, 예스라고 봐요. 어, 10중 8구는 올수 있겠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어, 그냥 여러분은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 음, 딱히 뭐 어, 룰루랄라에어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귀찮다. 어, 굳이 내가 지금 이 마당에 사귀어야겠느냐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 어, 네, 여러분 눈에 차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신중하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좀확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 어, 어떠냐 하면은 쓸쓸하거든요 어, 여러분의 쓸쓸함을 갖다가 좀확 잡아줄 사람을 원하지 어렵고 너무 신중해가지고 아 진짜 얘가 지금 뭔 생각하는지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피곤한 거 싫다란 말이지 음, 그냥 깔끔하고 어, 명료하고 그냥 착 어,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사람한테 관심을 안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그 인터넷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인터넷에서 뭐 동호회도 하고 뭐 그런거 그럼 만약에 그런 데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찬스가 있을까요 어떤 찬스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인터넷 상에서 응? 인터넷 상에서도 어, 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입질만 하고 어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인기남인데, 어그 방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스키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뭐 동호회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요 테니스 동호회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그런 어떤 그 인기 동호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꽤 어느 정도는 저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같이 어울려서 어, 뭔가 같이 다녔던 사람 같 같아요 단체로. 단체로 다녔던 사람 중에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어떤 얘기를 꼭 너하고 사귀어야겠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순수하게 마음과 마음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거지. 어. 그런데 왜 여러분이 싫대 여러분이 연어세포가 죽었구나 어, 연어세포가 왜 죽었어요? 다 마음에 안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러면은 어떻게 해? 여러분 카드상에는 외롭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 같아 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다른 이성이 딱 들어와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혼자서 있는 걸 갖다가, 아직까지는 더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도 싫다 그러고, 이 사람도 싫다고 그러고, 둘다 싫다 그런다는데? 음, 여기서도 싫다고 나오잖아. 이게 뭡니까? 음. 아, 배속에서꼬르륵소리참 길게도 났다. 음.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안 창피해, 이제. 음. <웃음> 자, 어디 봐요, 여기는. 그러면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의뢰를 한다면. 결혼정보회사 의뢰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어, 준비가 된 사람? 음, 준비가 됐고, 열정적으로 나, 내가 나갈 사람? 음, 을 갖다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한테 조금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여러분한테 없는 캐릭터. 여러분들은 너무 조용하고, 좀 이렇게, 음, 물론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 누가 보면어저 사람은 여장부다라고 할수 있어 어, 카리스마 있거든 다딱 부러져요 어. 그렇지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이고 속으로 드러나는 성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어. 속가 사람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속으로 있는 게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걸좀확 잡아가지고 내그 일렁이는 마음들을 갖다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그데 저런 정보회사나 이런데를 통하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성향에 맞는 사람을 구해줄 확률이 좀 높아요. 음 아무래도 거긴 적잖아. 이상형 같은 거 적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만날 확률이 참 높겠다라고 봐. 그런...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이 상대방이 다 알아서 움직이겠다라고 봐요. 상대방이 알아서 움직이겠다. 그러나 음 그런 그그 움직이면서 뭐해? 그 움직이면서 이제 맛집도 가고 뭐데이트도하고할 수는 있겠다. 그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저게 붙어. 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요. 일단은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데잖아요 어 조건에 맞아야 돼, 되네, 되게 사랑은 없을 수 있어. 사랑은 없을 수 있고 그냥 남들 형식상 보이는 데는 진짜 어. 아무 뭐 저거는 없지 없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번이라고 한다면 왜냐면은 이번에 보내고 다음 번엔 누가 올지 모르잖아. 어, 만약에 이번을 보내고 다음 번은 그 다음에 찾아봐야지. 근데 이번에 오는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어떠한 그냥 외향적으로는 진짜 부족함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하겠다라고 봐요. 어, 처음에는 막 진. 추적이고, 어, 저기, 뭐, 어, 저, 혜미씨, 저기, 레스토랑에 스테이크 요즘에, 저, 새로 나온 그, 뭐 무슨, 칩 스페셜 있는데, 칩 스페셜 있는데, 그거 드셔보셨어요? 뭐, 막, 아니요 그러면 갑시다 딱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어, 해매시고촤 어, 수요일에는 비오는 수요일에는 역시 빨간 장미죠 하면서 딱뭐 이런 거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사랑에 의해서 냐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어 그거는 아니고 남자는 뭐 이래야 된다라는 어떠한 뭐 그런 게 있는 어 그런 게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을 여러분이 외롭겠다 그니까 러그 내 마음까지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놓고 봤을 적에 어, 점수를 놓고 봤을 적에 여러분이 그래도 내 취향은 아니지만 어, 내 취향은 아니지만 로맨틱한 거를 원한다. 라고 했을 적에는 여기 뉴페. 어, 류페. 그래도 뉴페는 좀 달달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소소하게 내가 그냥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하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 어, 가끔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에페. 근데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있어. 왜냐하면 하면은 그, 그그 앱의 특성상 그뭐그 뭐, 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이 진지한 대화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레크리에이션하는 친구나 동호회 정도로만 딱 하면 좋겠다라고 봐. 근데 선그 근데 그럴 수 있어. 저는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좋으면 돼요 라고 한다면은 어, 결정패가 낫겠다라고 봐. 음, 그러면은 저기 뭐 구패는 구패는 요거 나중에 제외편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응, 사랑해줄 사람은 구힐까요구힐까요 어, 음, 아니면 유팔까요? 호호. 뉴패 어 뉴패 어 이거 사람들 좀 어, 사랑까지는 아니 e w 어도어 n 페 어, p e 는 조금 곤란하겠다. 어, 애페는 앱의 특성상 특성상 좀기란하겠다 음, 라고 봐요 음그 다음에 여기는 어 결정패 근데 왜 a n 에서 식스컵이 나왔지 어 결정패는 음 제주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 나왔네. 어, 다재다능한 사람이 나왔어 여기는 여기가 9패예요. 여기가 6패. 이두 장이 6패. 이두 장이 어... 애패. 이두 장이 어... 결정패인데 와...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어 보조카드 뽑아볼게요.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 9패는요. 지금 음... 이 사람이 아직 내가... 어,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 구폐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요 구폐가 이이 아, 사람 이게 뭐죠 구폐는 결혼할 사람을 원하나 음. 아니, 결혼할 사람을 원하는데 여러분하고 왜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음. 아니면은 좀 구패가 원하는 건좀 다정다감하고 가족적인 느낌이 나는 사람이다라고서 알려주는데, 굉장히 그냥, 어, 여기서도 맞아요. 어. 구패는 그렇다라고 봐. 근데, 아,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어. 이게 다정다감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났을 적에는요, 어 너무 다 안다 어 그냥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 안다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충격 같은 게 없다 뭐 이렇게 나쁘게 보자면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 여러분들의 상황을 좋게 말하면은 이 사람은 결혼할 사람 어 포근한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어다 아우러 줄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고 구패가음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누가 좋은가라고 따진다라고 하면은 어뭐 좋은 쪽으로 보자면 그런 거고 그런데 왜 여러분하고 왜 헤어졌지? 난 그것도 참 그래요. 어 그리고 만약에 어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어~ 인제는 너무 빠삭하게 잘 알아서 나는 새로우고 조금 나를 갖다가 자극해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그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꿈꾸게 해주는 사람을 갖다 원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양쪽에다 이렇게 있잖아요 누군가 새로운 어~ 새로운 자극이냐 아니면 늘 익숙한 거냐를 갖다가 두고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라고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의 마음은 뭐 없대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야? 음. 그런 거지. 어, 그럼 뭐 어떡하겠어, 이거? 구페는. 음. 근데 구페하고는 이미 사랑 사랑을 참 많이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구패하고 된다라고 하면은요, 구폐하고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느꼈던 그 사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떨림이 없고 떨림이 없고 그냥 가족같 그 분위기. 그러니까 편안함은 있지 편안함은 있지만 떨림은 없는 어,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뭐라냐면 혹시 저 사람이 또 쇼킹한 거를 자극적인 걸 갖다가 찾아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진짜 하나의 그 가족이 있잖아요. 어, 하나의 가족이 될수 있을까라는 항상 불안불안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 음, 그렇지만 그거 갖다가 참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 갈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녀간의 만남은요. 다 이래. 어, 떨림은요. 한 순간이야. 어, 사랑의 유효기간 지나면요. 은 정으로 사는 거거든. 그리고 뭐 정으로 사는 동안에 뭐 한눈만 한번 안 팔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떨림의 시기는 지났다 라고 봐요. 구폐하고는 그냥 어, 가족으로 가야 된다. 의리 어, 의리로 가야 된다 라는 거지. 음. 만약에 구폐가 된다면. 그래서 구폐의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예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올 마음이 있기는 있다라고 봐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누군가하고 또다시 이러한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쌓아가야 되잖아 물론 설레임이나 떨림이나 이런 건 없을 수는 있어요 어. 그렇지만 누구를 만나도 그건 똑같은 거 아닌가 초, 처음에야 뭐 떨리고 뭐하고 자극이고 막 이렇지만 그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 해본 거잖아 어. 그러니까 이, 이, 이제 만약에 어, 이 여기는요 구페가 이 그거 갖다가 곰곰이 생각할 것 같아요 어, 떨림이냐 어, 아니면 오랜 어, 오랜 연인이냐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을 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가면 뭐다? 어, 떨림은 없겠다 음,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해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옛날처럼 우와 너는 내 운명 막 소중해 소중해 막 이런 건 아니어도요. 그래도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마음 깊숙해 이미 딱 들어앉아 있어. 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요, 옛날처럼 떨림은 없더라 하더라도요, 그 진한 마음은, 어떤 텔레파시나 이게 눈빛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암튼, 거기까지 하고, 뉴패도 해야 되니까, 뉴패한테로 가봅시다. 오, 뉴페이 류베. 뉴패는요, 갑작스러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생길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이 뉴패는, 어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은 여러분들이 너무 내, 어, 냉철하고 어저 사람 진짜 피가 파란색일 것 같아 <웃음> 피는 붉어야 되는데 피가 파란색일 것 같은 사람? 어저 사람하고 연애하면 은 정말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피가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 피가 꿀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꿀 같은 피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솔직히 처음부터 무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겠습니까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어.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알아나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에 비해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거나 어떤 그 알아가고자 하는 열이는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 처음부터 푹푹 빠져주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뭐야 뜨겁게 달려와가지고 매달려도 선치 않을 판에. 아니 지금 안 매달리면 언제 매달릴 건데? 그잖아요 연애 초반기에 어 연애 초반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얼마 언제 매달릴 건데? 그러니까 말하고 말한 건어생어 어, 파란 핀줄 알았더니 어머 너무 달달해 꿀 같아. 그런데 뭐야 연락이 어. 연락이 조금 뭐, 뭐 만나는 부분에서나 좀 애매모호 할것 같아 어,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그 뭐지 여, 연락이 좀잘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어, 연락, 그러니까 연락은 했긴 했는데 뭐 문자가 빨리빨리 안 없어진다거나 어, 근데 정작 만나고 나면 또 그렇게 세상 달콤하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 조금 헷갈리게 할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 이게 이 뭐지? 그 여러분들을 갖다가 혼자 내깔겨두는 시간이 조금 많은 사람? 음. 왜 그런다요라고 한다면 원래 그래요. 성격 자체가 자기만의 세, 시간을 갖다가 조금 즐긴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에 있을 때이 사람은 방해받는 걸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뉴해 하고 있으려고 한다면은요. 외로운 시간이 많겠다. 어, 내가 뭐뭐 뭐, 저기 막 뭐. 과부도 아닌데 어, 이 사람하고 있으면 수절 과부처럼 <웃음> 그래야 돼요. 아 연인이면 좀 안아도 주고 따뜻하게 뭐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만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전화를 연인이면 그냥 아무 때나 전화 걸수 있잖아 근데 아무 때나 전화 걸면 어떻게 돼 어, 말로는 아무 때나 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해봐 아니다 반응이 싸 하니까 반응이 파란 피야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어 안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결정은 여러분이 해 <웃음> <웃음> 나는 그냥 리딩만 해주는 거지 <웃음> 여기서 발을 빼실 건가요, 여러분? 한 모터가 그래서 리딩 이렇게 이 나는데 오 발을 빼야지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무튼 자 그러면은 어, 이삼 저기 막 여기 앱 음. 앱페를 보자면은 이 앱페에서 보면은요 어,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 앱페에서 그 에페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 양다리 같은 거 걸치는 거 있잖아요. 어. 에 어. 그런 양다리. 전에 나하고 뭔가 썸이 있었었는데, 얘가 양다리 걸쳐갖고, 그때, 어. 저기, 아, 참. 뭐. 우리가 뭐, 사겼어? 어, 사귀기라도 했어? 그냥, 케미, 케미가 잘 맞았었던 것 뿐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 있잖아. 어. 근데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그래도, 호감이 살짝 갈라고 했는데, 그난 나름대로 썸 탄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년니 그냥, 어, 홀라당 채갔다라든가. 그랬던 사람. 혹시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이렇게 동호회 같은데 있잖아 동호회나 이런데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래도 좀좀 음, 좀 코드도 잘 맞고 얘기하는 취향이라는게잘 맞아갖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깐 어, 나만의 어, 나 혼자 삽질했구나라고 싶었던 그런 케이스 그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 조심 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어, 다시 나가올 수 있겠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즉흥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요 어. 그랬는데 왜냐면그한 번의 전적이 있잖아 아무리 이게 우리가 이게 앱상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짜릿한 뭔가가 있었잖아 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 이 정도, 저 정도면 괜찮다, 뭐, 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냥, 호가 뭐, 이, 뭐, 사람 괜찮다. 그리고, 뭐, 톡이나, 뭐, 단체 톡이나 이런 거 해도, 티키타카가 잘 맞았다거나, 뭐, 그런 거. 응. 어, 그러는데,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 이 앱하고는 궁합이 안 맞나? 어이 앱의 특성 앱의 특성상 자꾸 체 가는 것들이 있는게 아닌가 음 그런거 같아요 시작도 좀 괜찮다 케미가 잘 맞는다 어 꽁자게 잘 맞는다 라고 하면은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자꾸 체 가는 것 같아 어 맞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어 뭐 괜히, 그냥, 얼굴 불히게 되고, 누가 뭐래? 어. 야, 너 혹시, 이, 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그, 앱상에서는, 뭐, 저기, 뭐, 어떻게 보자. 뭐, 너 파랑새, 니가 걔 마음에 있었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케미 되게 잘 맞던데, 그러 뭐, 아, 그냥. 그럼 거기서 욕을 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속으로 저런 나쁜 년 같은이라고 알면서, 저거 완전히, 어, 200단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과거의 리듬이 반복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은 앱하고 궁합이 안 맞는다. 음. 그리고 앱의 특성상 이게 그 그것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이대기가 쉽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케미는 잘 맞을 수 있겠구나. 쓰나 자꾸 누군가가 방해하는 연들이 따라붙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 저기면 결정, 어, 결정 패. 결정표는 어떠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여기서는 이 결정표는요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그런데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싶어. 음. 무한 재능을 가진 사람? 음, 뭐, 그, 비즈니스로 따지면, 뭐, 벤처 정도 되는 거지.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 음,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핸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지능이 높거든? 지능이 높, 이, 이, 저기, 뭐, 지능이 높으면요, 둘중 하나예요. 조련이 잘 되던가, 조련이 더럽게 안 되던가. 왜? 지가 머리가 딱 보니까 내 머리가 네 머리보다 어, 좋거든 그러니까 어, 아이차, 내가 너를 말을 들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어, 지능이 높으면 음, 조련이 힘들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안 먹힐 수가 있고 그리고 지능이 높으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밥을 먹여주니 사랑 타령은 하지마 라고 그럴 수 있어 음, 사랑, 타랑은 하지 마. 어, 여기서는 조건을 보는 거잖아. 조건을 보는데, 여기서 사랑까지 바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의 욕심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냥, 쇼인도로서 만족해야 되는 커플이 아닌가 싶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오케이야. 어, 어, 그렇지만 더 많은 걸 원한다면은, 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걸 원할 때는 이 관계는요, 갑자기 그냥 안될수 있어. 어, 더 많은 걸 바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뭐냐 그냥 니가 나하고 가, 이 사람하고 갈려면 은요 어떤 육체적인 관계 아니면 외관상 보이는 그저 그런 그런 외관상의 관계 이런거는 갖고 갈수 있겠지만 어떠한 사랑을 갖다가 논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 사람이요 어쩌면요 사랑의 상처가 있어서 사랑을 불신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조건만 맞고 어 너하고 나하고 그래 도 이거 괜찮아 나도 이 정도는 양보할게 너도 이 정도 양보해 그럼 여기까지는 터치하지 말자 여기를 터치하는 거는 어안돼 라고 해서 어떤 경계선을 걸어놓고 만날 수 있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과연 행복할까라고 본다면 은 그거는 그런 거야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나 나도 그걸 원한다면 은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 쌍방이 원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은어 그건 안 되는 거지 음. 요거는 mz 세대가 원하는 라이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는 안 돼요. 왜? 왜 여러분은 그런 거 아무리 mz 세대고, 먼지 세대고, 어, 뭐 주랄 발광을 한다 하더라도 여자는 사랑하냐? 응. 어,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폐 여자는 항구라고 하잖아 이게 남자한테는 가능해요 왜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내 가정 내그내 그, 내 씨를 갖다가 어 뿌리고서 내 가정을 지킬 수는 있어 어 사랑 없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나의 그 사회적으로 한한 한 부분이지. 어, 나를 갖다가 그, 좀 사회적으로 그, 남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가정도 없고 자, 어, 처자식이 없으면 약간 좀좀 좀 부실해 보이고 뭔가 문제 있다라고 좀속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의미에서의 가정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 이런 거이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 크게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금전적 혜택은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어, 그 외관상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그 사랑은 음,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그 사랑은 음, 얻기는 힘들겠다.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생활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구패, 뉴패, 애패, 결정패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기서는 구패인 것 같아요. 음 국패가 그래도 가장 낫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응. 그런데 여러분이 국패 그게 제일 난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선 그래. 왜냐하면 이게 6개월 있다 석달 있다간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도화는 석 달에 한 번씩 들거든 그랬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 있어 언제든지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야 꼴랑 9패 하나예요 라고 그러지 말고 순위를 정하자면 9패 어, 나머지 나 여기는 아니다 라고 봐 제일 낫다 9패가 이번 카드는 네 이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삼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 백업할 끝까지 다 사랑해줄 사람 은 응, 구페 뉴페 어 애페 결정패 어느 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구페냐? 구는 음, 구패는 아니지 싶다. 그러면, 뉴패냐라고 본다면, 아, 어허, 그럴 수도 있겠, 여긴 뉴패일 수 있겠는데? 응, 어, 그럼, 여기 에페는, 에페는, 이게, 이게 뭐죠? 에페에서 왜 이게 나와? 어, 음애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건 모르게. 에애는 진짜 뽑아야 모르겠다 어 결정패 결정편도 나쁘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 결정패는요 말 그대로 결혼정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결혼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음 근데 맞는다면 일단 봅시다 어디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쿠페 얘는 무슨 무슨 뭐 저기 막 적어 있어요. 어, 뭐그 뭐지 뒷북 달인인가 버스 떠난 다음에 손흔드는? 응. 나나 솔직히 말하면 초반부터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안 하거든. <웃음> 어지간하면 내가 팩폭 안 하려고 하는데 초반부터 얘네 그러는데 버스 떠나는데 손흔들고 앉아 있네. 왜 혼자 이렇게 아쉬워하고 앉아 있지? 응. 어. 아니 그럼 있을 때 잘하면 될 것이지. 왜 버스를 서나간다음 손은 들고서 그냥 미련의, 미련의 눈물을 갖다가 뚝뚝 흘리고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구패는요, 저기, 막 현타가 왔어. 음, 현타가 오고, 그 시기, 식이 뭐 시기냐라고 한다면은, 어, 저 후폭풍이 이제 오기, 슬슬 오기 시작하고, 어, 그리고 이얘 성격이 좀 이상하구나. 어. 좀그 너무 조용한 성격인가 이 사람은. 음 힘들어. 뭐 어, 사는 게 힘들어. 아까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가보다는 같이 옆에 있기가 조금 힘든 성격이라. 이 사람 말잘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 말수가 적은 사람일 수도 있어. 아이고 이거 봐. 야, 이럴 줄 알았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 혼자서 그냥 그그 그 일, 일, 어, 일에 일 묻혀서 살고 어, 혼자서 진짜 고독을 씻고 혼자서 다 그래서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어, 고독 씻고 혼자서 다 하고 앉아있다라고 봐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 헤어진 것에 대해서 어왜 헤어져 놓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음이 사람은 참 성격이 뭐 재미 없는 것까진 둘째치고 주변 사람이 조금 힘든 성격이겠다라고 봐요. 어, 자기가 헤어져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톡 음, 파고 들고 어, 저기 막 그 생각에 느핀 너무 깊다. 어. 사람이 그뭐 재고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재고하는 습관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재고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옛 사람은 재고 삼고 사고 그냥 끝없는 어떠한 생각에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어. 우라통쳐지지? 음. 결국 그 자기 그 뭐지 그런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근데 그런건 있어 누구를 갖다가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아 어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살면 입에 거무질 치겠는데 하도 말을 안해서 어. 아무튼그런것 같아요 근데 뭐 야.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건 참 쉽다, 진짜. 진짜 어떻게 사귀셨나 몰라. 어, 아무튼, 야, 뉴패는 어디 봅시다. 음. 6펜에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주변에 누가 관심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진짜 알콩달콩 콩콩콩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주변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뭐 맞아요. 주변 사람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은. 어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을 갖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마이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천천히 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렇게 막 스트롱하고 막 세고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마 이 사람이 원하는 게뭐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천천히 다가가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걸 하고 싶어 뭘 많은 걸 하고 싶냐 라고 하면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 그리고 여, 여자의 취향을 갖다가 조금 잘 맞춰주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만 자주는 만나지는 못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그냥 놀자판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 결론, 엔딩이 진짜 해피엔딩이구랄지 알지? 그건 더 사귀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원하는 게 어떤 감정적인 그로 진지한 어, 진지한 만남을 갖다 원하는 게 아닌가. 진지하지만 따뜻하고 좀 재미있고 막 이런 것들, 어, 그렇지만 자주는 못 만날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글쎄, 왜, 왜 자주는 만나지 못할까? 어, 그거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여기서는 부팬지, 뉴팬지 그걸 뽑는 거니까.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보다 연하일 수도 있겠는데? 음, 연하일 수도 있겠다. 어, 나, 그니까, 나이가 만약에 많다 하더라도, 그, 하는 행동이, 어, 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이 뭐 신세대 뭐뭐 뭐 40, 50에도 MG세대 따라갈 수 있지 않나? 뒤에 yeah. 비트 쪼개면서 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왜 비트는 20대 어, 대 후반, 20대들이 전용물이라 생각하세요? 40대, 50대도 비트 쪼갤 수 있어요. 어, 한번 드랍 더비, 한번 쳐줘봐. <웃음> 뭐 그런 거지. 어, 그렇다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예, 현실적인 것에서는 살짝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사귄다 그러면, 어, 그래도 뭐꽤 사귀지 않겠나? 음. 금전적인 문제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금전적인 문제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뭔가 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어. 뭐, 쫑알쫑알, 성별을 제외하고, 이 사람이 남, 이거, 이 카드를 남자가 뽑았든 여자가 뽑았던 상관없이, 만약에 남자가 뽑았으면 더 좋지. 어, 여자가 쫑알쫑알하고 귀엽거든. 어, 근데, 남자가 쫑알쫑알 되고 귀엽다? 어, 그것도 괜찮지. 어, 그것도 괜찮지.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직업적인 문제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 그냥, 재밌고 아기자기 할 것이다. 라고는 나와. 어, 그리고 여러분이 즐거울 것이다. 어, 많이 이 사람하고 도나 다닐 것 같아요. 음, 뉴 뉴페 괜찮네. 어, 잘하면은 진짜 잘될 수도 있겠어, 진짜로. 음, 아무튼 그래. 자, 그러면은 에페는 어디 봅시다. 에페, 에페, 에페. 애페. 여기 에페는요. 난 솔직히 앱으로 만나는 건 비추. 음,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앱으로 만난다는 거는 조금 어그 자기를 갖다가 숨길 수가 있잖아요. 어 숨길 수가 있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어 물론 앱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아. 그렇지만 어 반드시는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갑자기 갑자기 이 사람이 과거의 연인한테 돌아간다 그럴 수도 있겠어. 아니 갑자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갑자기 과거의 연인한테서 무슨 일이 생겨서 어. 그 여러분하고 이 과거 의연인을 사이도 두고서 이 사람이 고민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요, 이, 으, 여러분은 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사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게 처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과거의 과거의 사람이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 왜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어 조금 그 의존증이 약간 의존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왜 헤어졌냐 라고 하면 너무 의존해 가지고 힘들어서 헤어졌지 않았는가 그런데 딱히 이 사람을 갖다가 외면할 수 없는 게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 이 여자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이상형이라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왜 헤어졌냐라고 하면은 뭐 왜어 지금 왜 헤어져? 이 사람이 아무리 이상형이라 하더라도 맞춰주기가 힘드니까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이 여자가 조금 매달리는 게요. 조금 고수가 아닌가 싶어 안 도와주면 안 되게끔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속을 갖다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 여자 때문에 아니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맞아 깨진다라는 거야 이이이 어, 이, 이 사람이 그 여자를 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헤어지질 말던가 왜 헤어, 저기 저기 해놓고서 지랄이야 정말 <웃음> 그러니까 애페는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결정표는 어떠냐라고 하면은요 결정 패는 이게 진짜 솔직히 결혼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서 만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거 뭐 하자는 짓인 줄 몰라 만나놓고, 응, 만나놓고서 사람을 갖다가 대개발령 시켜, 이뭐 하는 짓거리지, 응, 그리고 만나놓고 여러분한테 뭐 사, 맛있는 것도 안사주고 이게 뭐 하자는 걸까 어 결정패라고 해서 뭐다 좋겠습니까 뭐 결정패라고 뭐 그것도 뭐다 사람이 저기 하는 거 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결정패도 조금 저기 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이게 뭐죠 음. 어떠한 말로는 이렇게 해 놓고서 말을 바꿀 수도 있겠다 라고 봐. 말을 바꿀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음, 아니면 이 사람이 음 저기 막그 결정편 아니에요 이럴 거면서 왜 이런데 나왔대 어왜 음,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다시 연락이 다 여기도 연락이 닿는 느낌이 나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음 여기는요 이 3번 카드는요 아 이거 아 진짜 재수 없어 어 이럴 거면 이런데 왜 나와 가지고 진짜 사람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 이거 어쩌, 아니 이결혼정보에선 진짜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데 가, 가, 가 저기 막만났더니까 사람 대기발령 시켜놓고 정작 그 과거의 연인한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직권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얘네 갖다 아웃 시키는 것 같은데. 암무튼 싸가지 없어. 어, 보기도 싫어. <웃음> 여기 이 3번 카드는요 뉴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직업적인 문제가 안 나서 고개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알콩달콩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떠한 틀에 얽매이지 않는 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어 조금 즐거움이 있다 어 데이트하기에는 딱 좋지 않은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나기 이게 좀 안정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서도 이 뭐라 면 여러분들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저기, 막, 그, 만나는 기간에만큼은 재밌지 않겠는가. 뭐, 나중에 부가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 그거는 뭐, 그때 가서의 문제고, 딱 만나는 것과,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에서는, 어,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상당히 좋아하겠다라고 봐요. 상당히 좋아하겠다. 음, 그래서 막 어, 맛집도 자주 찾으다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비율을 갖다 좀 착할 맞춰주는 게 아닌가. 아유, 막 이거 재롱, 아이고 재롱, 면서 박수 치는 그런 느낌이 딱 나는 카드예요. 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해줄 사람은 누구? 뉴페다라고 어, 봐요. 네,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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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는 구패는요 그냥 요즘에 그런거 그 그런 거 가볍게 그냥 만, 다시 만나는걸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옛날처럼 어떤 프레임 씌우지 말고 그냥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잠자리도 하고 그런 거는 오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것만 취하겠다라는 그런 얌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 음, 구패. 음, 뭐, 지 뭐, 꿈에 색칠하는 거야. 뭐, 지 마음이지. 뭐, 꿈에다 색칠한다는데, 뭐, 뭐, 어쩌겠나라는 거지. 뭐, 어디 봅시다. 음. 부패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어쩌, 어쩌면 어쩌 그런 거지. 어쩌면은 어, 이 사람이 찾는 거는요. 그냥 어떤 육체적인 관계만 찾는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책임 같은 거는 별로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봐요. 그냥 간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거는 어, 자기한테는 그런 거는 로좀 스트레스가 아닌가? 어 그래서 사랑이나 어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랑이나 이런 것도 유효기간이 있잖아 그거 지나게 되면 어, 설렘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러면 뭐가 다른 설레임이 없는데 만나면 만나고 잠자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그 프레임 같은 거 씌우지 말고 너도 나랑 만나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 가고 어, 나도 따라서 만나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 가고 그냥 그런 편안한 생태로 만나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그냥 서로 좋은 관계로 있자 어. 그러다가 또 헤어지면 다시 또 만나서 또 붙고 그러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 다야 그렇게 쓰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관계는 싫다라는 거야. 그냥 진짜 자유롭게 만나는 그런 관계, 어 그런 관계를 갖다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건 어림도 없지 않겠나 싶어요. 누굴 갖다가 진짜, 어. 뭘 어떻게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그냥 비슷비슷하고서 빠졌네라고 그런는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잖아. 어. 어림도 없는 소리 나오잖아요. 무슨 이런 개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 우표도 한번 치고 보네.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럼 뉴패는 어디 봅시다? 음 뉴패는요, 아, 솔직히 뉴패는 좀 그래. 뉴편은 한번 걸으세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요 여러분의 외향적인 조건이나 이런거를 보고서 좋아하거나 아니면 음, 아니면 바람둥이일 확률이 높아요. 음, 안그런척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봐, 어, 아니면은, 사람을 갖다가 자꾸 지적질을 하고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치마는 너무 짧아.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지적질을 하는, 한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어, 바람 두기거나둘중하나예요 선생님, 너무 그게서 그게 아닌가요러면이 카드 자체가 알려주는 게 그래. 어. 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어떠한 감정적인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 뭘 어떻게 하겠다. 유패가 만약에 나타나면 이런 캐릭터다라고 알려주지 이 사람은 어떠한 감정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안, 안 나왔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갖다가 동시에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사람이 걸 어, 좋은 쪽으로 걸렸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가르치려고 하는 거겠고. 근데 가르치는 게 좋은 건가 근데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다르지. 여러분을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지적질을 한다라고 했냐면 여기 소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거겠습니까? 그냥 물 끊고 앉혀 놓고서 계속 훈계질 하는 거지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막뭐 어, 세뇌교육을 시킬 수 있고 어, 너 그리고 여자가 어, 발걸음 이래야 되고 목소리는 저래야 되고 남자가 밥을 먹을 때는 말이야 무슨 개같이 어 진짜 음. 그런, 그런 소리를 갖다 하겠다, 라는 거예요. 어. 이게 긍정적이 되려면 여기서 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야, 듣다듣다 듣다 지쳐가지고 그냥, 어, 그치. 그냥 밥 공기를 갖다가 엎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하고 가게 되면요, 여러분이요, 어, 저기, 뭐야, 어, 아, 이거 봐봐.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나오잖아. 집어치워, 이씨. 개소리 집어치워라고 한다잖아, 여러분이. 어, 이건 뻔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음. 뉴페는 이번에는 걸러라. 어, 언제까지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그런데도 계속 어 저기 막 저기 막 전화나 연락 같은 거서 삽질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저기 막 이번에 뉴페는 거르시라 언제까지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폼은 지나가야겠지. 음자 그러면은 에페는 어디 봅시다 에페 다른 카드로 볼까. 요 에페는 음, 어떨까요?라고 본다면은 에페도 어, 약간 시원찮다. 어, 시원찮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아, 여러분들이 어, 이번에 이, 3, 이 마지막이 4번 카드는요 연애운이 살짝 안 따라주겠다 어, 언제까지나 이이 이 봄에 그래도 지금 지금이 2월 중순이죠 2, 3월은 지나가야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다 그지같네 어, 어디 봅시다 여기서는, 말은, 말이, 말을 못하면 믿지라도 않지. 응. 이제 저기, 막, 앱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참저 사람은 성격이 유하다라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말뿐인 게 아닌가? 음, 실속이 없을 수 있어. 음. 왜냐하면 에벳은 그렇잖아. 에벳 특성상 거짓말을 한다 그래도 누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알고 봤더니 뭐 떠버리에다가 그래서 말이 두. 많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중개설고빚중개설고라고 나왔잖아 앱에서 괜히 사람 만나지 말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냥 멘탈만 어, 멘붕만 올수 있어 무슨 저런 쓱을 어, 이렇게 하면서 응. 그러니까 앱에서는 당분간은 만나지 말라 포에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한 텀을 쉬고 가라라는 거야 앱에서 만났다고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만나면요 얘가 떠버려 어, 저기, 막, 조, 그, 조심해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젠틀하고 부드럽고 남의 감정을 갖다가 잘 이해해 줄것 같고, 뭐, 이, 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다 받아쳐주고, 막, 이렇게 가지고 어우, 저 사람은 너무 매력 쩔어.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 알고 보면 떠버려.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어, 구설에 심할 수 있겠다, 올 봄에.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라고 봐. 앱에서는요, 저기, 막, 그 사람들의 그 신상, 이런 것들 너무 믿지 말라라는 거야.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한테, 어, 그 하나의 그런 거지. 어, 그 경험, 음, 경험인 거지. 그런 걸줄수 있다라는 거야. 잘못, 어, 저기, 막, 그 사람을 사귀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어떠한 한 핵을 긋는 그런게 그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다라는 거 이거 봐요 조심해라 라고 나오잖아 자 그렇게 하면 결혼정보는 어떨까 일단은 결혼정보에서 말을 하다보면은요 일단 대화는 잘 맞는 사람은 만나는 만나긴 만나는 만나것 같아요 대화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세지 않겠나. 응. 성격이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 관계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될지 발전시키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수 있어요. 일단은 케미는 잘 맞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고민을 주는 인연이다라고 봐. 뭐 이런저런 고민이겠지. 응. 상대방이 세면 어떻게 돼. 내 주장이 먹히겠냐라는 거야. 처음에는 그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지랄발광을떤 라고 하면 누가 만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어, 타협이 되기는 돼. 어떠 어떻게 타협이 되냐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타협이 돼.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볼땐 어떻하냐? 어떠냐라면이 사람이 금전적으로는요. 상태가 양호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한테는요. 어, 저기 뭐그 어, 저기 막 선택적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좀 아쉬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확실하게 내 사람이 아니면은 쓰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 사람이다 싶으면은 확실하게 쓰는 그런 건 있지만 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요 확실하게 뭔가다 쓰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쉬울 수는 있다라는 거. 미련은 좀 남는 사람이다. 미련은 남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자꾸 고민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거지 물론 외관상으로 볼 때는요 삐까번쩍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 굉장히 나한테 그 긍정적인 미래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지 어, 물질적인 면이나 어떤 지위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그렇지만 어떠한 감정적인 면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지만 처음에 대화나 이런 거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만나면서 서로 어떠한 그 그, 그, 그, 서로의 상황을 갖다 조율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대화가 좀잘 되고, 저기는 해.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사귀는 가정에서, 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 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어, 사랑은, 조금 기대해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줘야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100%냐 그건 아니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수용을 해요. 어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막무가는데 나만 따라와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지식이나 이 사람의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어 간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지 먹히겠다라는 딱 레벨이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지. 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 가기는 간다 그렇지만 힘들다라는 거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인연은 맞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한적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어, 이, 내 사람이다 믿을 수 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한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입이 귀에 가서 걸릴 정도로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쓰나요라고 본다면 아마도 그럴걸요. 어 그러겠다. 내 사람이다. 100% 확신이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이 고달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이 4번 카드는 글쎄요라고 말하고 싶고 만약에 그냥 어,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이쪽이에요. 어. 결정패. 현실적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응, 다 아니야. 이번 한 번은 좀 걸러라라고 얘기해주고 싶네. 4번은 되게 빨리 끝났냐? 아쉽네요. <웃음> 선생님, 왜 저만 빨리 끝나나요? 그럼 너무 빨리 끝났어. 어, 미안해요. 어, 탄력, 리딩에 탄력이 붙어서 그래, 4번은. 네. 그럼 저는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찾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